3동작을잘하셨는지요2 아, 어, 동작은 3 동작을 음, 축소해서 2 어, 동작에 맞추는 예, 것인데 자 학생들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세요 하나 큰 동작으로 3 동작을 둘 머리 친 것을 한 동작에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 동작입니다. 다시 그 중간. 하나. 둘. 이때 하나 하면 앞으로 나오면서 머리 기압을넣습니다 하나. 둘이 둘. 이 동작과 이 동작은 하나 둘을 한 동작으로 붙여서 한다는 것입니다. 하나 우리, 둘 이때 연속으로 할 때는 둘의 회수를 붙여서 10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 머리치기 이 동작 10회 머리를 젖 하나 b yeah. 자기 정 중앙 가운데에 배치하도록 합니다. 오른손을 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허리로 치게 됩니다. 다시 하나. 오늘은 이 동작 머리, 손목, 허리까지 공부하셨습니다. 어, 각자 댁에서 천천히 10회씩 나눠서 50회 에, 동영상을 보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